5월 지방에서는 1만 2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우선, 대구 등 광역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비교적 많은 물량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만큼 입지와 분양가 등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에서 1만 50가구, 일반 분양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지방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1만 256가구다. 이중 1만 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는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줄었다. 고했다. 관심받는 지방 비규제치역 입지 분양가 꼼꼼히 따져야 지역별로 전남이 2,424가구로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대구 2,020가구, 충북 1,659가구, 부산 1,568가구, 경북 1,114가구, 경남 5,34가구 등순이다. 대전과 울산, 세종, 충남, 강원은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선 SK에코플랜트가 반여 1-2구역을 재개발하는 센텀 아스트룸 s k 빌를 선보인다. 지하 2층 지상 28층, 8개동, 750가구 규모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에서 84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841만원이다. 대부분의 동을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부산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과 가깝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백스코, 부산시립미술관 등 쇼핑 및 문화시설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한신공영은 광주동구 금남로삼가에서금남로한신더유 펜트하우스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25층 두개동 99가구 전용 84에서 230 규모다.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사가역과 각각고 롯데백화점, N.C.백화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공원, 광주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인접해 있다. 대면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을 높인 게 특징이다. 대구 수성구에선 KCC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각각 수성포레스트 스위첸 755가구과 엘크로 가오디움 1,041가구을 10 선보인다. 제천 김해 등 비규제 지역 관심. 5월에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도시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비교적 많다.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여도 대출이 가능하고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일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충북 제천시 장낙동에선 디엘건설이 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을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동 630가구 규모다. 단지 바로 앞네트로를 이용하면 제천도심과 충북 주변 도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나들목 IC 진입도 편하다. 장낙초, 제천여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제천중, 네토중, 제천고, 제천제일고도 가깝다. 가깝다.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구산동에서 김해구산 파크 프로지오 파크테르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 지상 29층 5개동 534가구 규모 전용 84-110다. 김해시 전통 주거지역인 구산동에 들어서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는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김해시민체육공원과 김해시공설운동장이 들어서 있다. 김해시 유일한 도시철도인 부산 김해경전철이 지나는 장신대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부산 대저역까지 20분대, 사상역까지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한일관설은 제주시 환경면에서 한일 베라체 인비디아를 선보인다. 지하 1층 지상 4층, 168가구 전용 88에서 96 규모의 테라스 하우스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 영어교육 도시까지 차로 10분이면 닿는다 신화월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도 가깝다. 경북 포항시 죽도동에선 한신공영이 포항 한신더의 스카이 328가구를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선 시티건설이 남아고령 시티프라디움 534가구 을 분양한다.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한때 원정 투자자가 몰리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도 옛일이 됐다. 제 가격에도 팔기가 어려워져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의 이른바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 다사 필스테이트 다사역 전용면적 84분양권 매물은 3억 9천 9백 50만원으로 마이너스 피 800만원으로 등록됐다. 이외에도 무피 물건도 여러 건 올라온 상태다. 중구 동인동 일가 센트럴 대왕 칸타빌에서도 마피와 무피 물건이 나오고 있다. 전용 84형 중층부는 5억 2,5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이달 들어선 그보다 1,500만원 저렴한 5억 1 0 0 0만원까지 전매 허가가 낮아졌다. 청약서 381가구 모집 특별공급 제외에 1,717건이 접수돼 평균 4.5대 1을 기록했던 단지지만 찾는 사람이 드물어졌다. 풍선효과로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던 천안에서도 금매가 속출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천안안양수자인에코시티 전용 59는 분양가와 동일한 1억 8400만원에 매물이 등록된 상태다. 프리미엄이 붙었더라도 100만 150만원 대라마나 사실상 무피에 가까운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 이천시 진암지구 우방아이유쉘메가하이브 역시 마피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단지 전용 59분양권 매물은 무피 1억 9860만원으로 등록됐는데 지난해에는 같은 전용 59물건이 2억 2 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일부 상급지로 여겨지는 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낮지만 예전에 비하면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 이프루지오 전용 59A3형은 현재 8억 원대로 올초 거래됐던 9억 4천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이 내렸다. 분양권 거래량도 반토막 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289건으로 집계됐다. 200건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처음 낸 2016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예전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매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재고주택 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물량의 적체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 시장의 냉각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기에 있는 데다 시장의 상황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이런 이유. 라며. 수요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나 세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 분양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